안녕! 안녕! 안녕! 충국남말해지너 처음 보잖아, 오늘! 충문남말충문남말 니다우? 안안 떠이! 넌귀 귀여워, 귀여 어디? 아저씨는? 아저씨 밥 먹어. 밥 먹어요? 응. 이거 왜안 먹어? 아, 몰라! 옹실이 자! 언니 눈 빨개 피곤해. 어, 엄 어, 목소리 들어 <응? 목소리> 언니 피곤해. 맥과 여기 있다. 응. 나도 <목소리> 여기. 캔지기안 여기 강지되네 강아지 출입 금지. <웃음> 오신에서뭐 해요? 뭘... 오늘 청소했어. 청소? 응. 어? 오늘 가구가 들어왔어. 놀러와. 오케이. 언제? 오, 시간 있어 언니 퇴근 일찍 한답니다몇 시? 언니 마음대로. <웃음> 집에 오고 싶으면 오는 거야. <웃음> 그럼 아저씨는? 아저씨는? 일해야지. 아저씨 돈 벌어야지. 어, 이거 봐라 할머니가 여기 있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, 어, 어. 콩파이 할아버지만 너 호치민에서 땅, 못, 못땅 보고 왔어? 못쌌어땅 보고 왔어? 땅 보고 왔몇 사람이 갔어? 어? 몇 사람이 같이 갔어? 저 혼자 갔다 왔어 진짜? 어 어떻게 알고? 어떻게 어? 어떻게 아? 여기 친구 있어. 아, 그래? 많은 언니 근데 땅이 마음에 안들어? 왜? 응? 왜?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많은 땅이야? 응. 하노이 땅도 많은데 왜 호치민 땅 하룽베이 샀어 하롱베이땅 샀어? 잘했어 몇평 샀어? 어떻게 계산을지 베트남말로? 몇 평, 바우니에 <샀어? 웃음> 하... 하남... 몇 평. 네, 아까 봐봐. 네, 참0 네, 참몇 봉? 네, 참몇 봉? 700. 700제곱미터? 네. 근데 언니 잘 몰라 그게 얼마큼인지. <웃음> 그냥 700제곱미터? 어디에 샀어? 하롱베이 하롱베이 바닷가? 바닷가 아니라. 시내? 그러면 거기에 뭐 있어? 건물. 건물 있어? 그러면... 되게 비싸, 거기. 되게 비싸? 어, 하노이보다 더... 차이천만 그래? 하노이보다 더 비싸? 아, 왜? 이제 주식 부자에서 땅 부자 되는데. 아니, 빨리. 배고파. 베트남에서 제일 돈 많은 여자 돼야 될거 아니야. 아, 왔다. 아, 왔다. 6층이라는데. 엘리베이터가 아, 없는 아, 거임? 당연히 있지. 당연히 있어야지. 이또야지, 정말 어두우냐. 어이? 어이? 여기 있지? 와, 2층엔 꽉 찼어요. 여기 진짜 장사 잘 되나봐요. 이 친구는 누구야? 거기 한이원 같이 있는 친구. 한이원? 네. 너 한이원도 가? 다 아, 희한하지. 어, 나는 저번에 얘기했는데, 언니? 병원? 그 병원이 그 병원이야? 네. 우리 여기서 먹어도 되는데. 좀 물려볼게. 와, 여기 이런 데도 있네, 육층에. 육층에 창가로 예약해야 되겠네. 여기를 예약하실 땐꼭 6층에 창가로 주세요 라고 하셔야 요렇게 전망이 그나마 좋은 자리로 예약하실 수 있어요 어, 뭐 시켜야 돼? 진진? 진진은 99만동? 네, 99,000동이지 10만동 10만 동. 와, 이거 뭐야, 맛있겠다 와, uh, 이거는 감자다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고이이 지옥이지? 이거 음식 제목이 뭐예요? 러우타이? 이게 러우가 탕이라는 뜻인데 이것저것 다 넣고 끓여먹는 거. 지금 보시면 고기, 야채, 삼겹살, 뭐, 고추, 도마도, 어, 파인애플도 들어가네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라우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맛이 되게 오묘한데 되게맛있다 <목소리> 여기에 이렇게 또 고기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고기 와 버섯도 있어요 엔비에콩 <목소리> 다코야키 <목소리> 어, 맛있어 어, 이거 여기다 넣는거야? 그냥 먹으면 안돼? 맛있어 아, 소금이래. 여기다 짜잉 넣고 먹어너 짜잉 몇개 넣었어? 두 개. 짜잉 두 개. 다 때려놓고 먹으면 됩니다. 여러분. 다 때려놓읍시다. 입어서 되게 예쁘다. 어. 눈송이버섯 같아, 눈. 진짜 이쁘지 않니? 음, 종류 뚜옛. <웃음> t 이야 이러면 다둘다 쳐다보겠네? o 이야 t 이는몇 살이야? t of a g a a r i <웃음> 내 거. 여러분 이 버섯 식감 너무 좋아요 오돌오돌 오돌해요 여러분 여기 무한리필 집이에요 1인당 10만동짜리 저희가 먹는데요 고기 무한리필 되고요 야채도 무한리필 고기 쌓아놓고 먹고 있어요 지금 이 버섯도 이 귀한 버섯도 무한리필 10만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계속 그대로예요 저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네. 생레오 주스예요 이거 먹으면 소화 잘 돼요 말투 바꿔줄까? 여러분, 이거는 쨍내오 주스예요. 먹으면 소화가 참잘 된답니다. 아나운서처럼. 여러분, 이거는 쨍내오 주스라고 합니다. 소화가 안 되실 때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. 소화가 진짜 잘 돼요.